안녕하세요 여러분 5화로 찾아온 신박내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제품을 보여드릴지 궁금하시죠? 아주 신박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다들 얼른 보러 가볼게요 짧은 손톱이 이렇게 예쁜 손톱으로 변했어요 연장을 혼자서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보러 가볼게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바로 사라센 베이직 네일 연장 키트입니다 이 키트만 있다면 다른 네일 연장법보다 더 빠르고 쉽게 연장이 가능해요 이 키트 안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진비 컨트롤 폴리 가이드 젤입니다. 손발톱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손상을 막아줘요. 또한 튜브형 타입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게 짤수 있어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두번째는 폴리젤 연장팁입니다. 폴리젤 전용 팁으로 굉장히 얇고 유연성이 좋아서 C커브를 잡아주기 좋아요. 또한 팁에 눈금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일한 길이로 연장할 수 있어요. 세번째는 팁 고정용 집게입니다. 이클립만 있다면 팁을 고정해줄 수 있어서 급하게 큐어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멀티 듀얼 브러쉬입니다. 한쪽은 스패출러, 다른 한쪽은 브러쉬가 위치해 있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라센 베이징 네일 연장 키트 안에 있는 제품을 전부 다 보았는데요. 쉽고 빠른 연장을 도와주는 이 키트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24,900원이라니 정말 저렴하죠. 이제 이 키트를 이용해 혼자서 쉽고 빠르게 연장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연장 방법이 쉽고 빠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타이머를 누르고 연장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그 어떤 연장보다 빠르게 완성이 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폴리 가이드 젤을 손톱 위에 적당량 짜줄게요. 바로 팁으로 눌러줄게요. 폴리 가이드 젤은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팁에 부드럽게 밀착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글리터와 폴리 가이드 젤을 이용해 연장과 아트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젤 위로 원하는 글리터를 올려줄게요. 이때 튀어나온 글리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글리터를 같이 사용하면 연장과 아트를 동시에 할수 있어요. 혼자서도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연장 방법 다들 잘 보셨나요? 폴리 가이드제를 이용하면 연장 뿐만 아니라 블리터 아트와 손상된 손톱 보수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사라샘 베이직 네일 연장 키트로 연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이 키트만 있다면 그 어떤 연장 방법보다 빠르고 쉽게 혼자서도 연장할 수 있답니다. 이 키트는 오직 사라샘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 신박한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